오, 된다. 지식이 늘었다. 된다. 님들아, 된다. 된다. 오이게 되네. 야, 나 이샤라즈도 순방을 넘었습니다. 이 정도 하세요, 여러분들. 아니, 게임 이 정도 하면 되네. 잘 가라. 너 아플 것이다. 아이고 3 9분 원래대로라면 아순방 기업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어잠깐오 됐다 됐다 어다 어이C 다행야 이거 왜 아아 이게 먼저 완성했어 안돼 오잘 잡았어 이러면 나쁘지 않은.. 오야 이거는 왜.. 오 뭐야 이거 왜안 돼? 오 뭐야 방금? 오 뭐야? 아! 버크다 아니 뒤신구 버프 받는 거 뭔데? 아니 이거 아니지! 야선 넘지마! 팀의 스트리머 리바프삼이 어딘가 있는 거죠. <웃음> 아, 메스트머 어, <웃음> 아, 이제 죽었습니다. 찾치 말았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사 n t know w 버 a t I s a i 가 높은 o n t know what I said. I don't know what I said. I don't know what I said. I don't k n 시 w what I said. I don't know what I said. 어, 이거 다행이다. 달달하죠? 한 개는 잡았고. 아, 씨. 아! 아, 이거 졌다. 웬만하면 졌다. 이게 방울뱀까지 확정으로 돼가지고. 야뭐 없잖아 저거, 쌍통이잖아 아이 뭐 있어? 아흉합체 있구나 아이. 아 진짜 카드가 아 진짜 아, 미치고 같애 아... 아 맨날 카드가 해주고이쪽으로 <목소리> 다시 선회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체력조선가? <목소리> 일단 봅시다 여기서 나온 검천, 게 정품. 보통은 이제 동전 아니면 이제 그로를 많이 가는데 오 저거 는 전함 아니었나 이제 화질이 좀 좋아서 안 보이는데 전함이 오! 맞는데 전함 맞죠. 뭐두 개. 오 저거는 필드에 뭐 깔린지 보고 전함 이걸 간것 같아요. 네. 아 이거 또 신기하네요. 뜨다. 어, 이거 한다요. 어, 이거. 하드 가쇼. 경, 경품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죠. 경품 때문에 할수 있는데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았어요. 빨리, 빨리 해야 돼요. 빨리 해야 돼요. 빨리 해야 돼요. 자, 다할수 있을지? 짜리 고수. 고수. 와. 볼까요? 팔. 팔. 뭐요 토큰? 중합제 중합체. 오, 칼레. 칼레. 오? 오? 오? 오? 오 잠시만요 아, 이게 이렇게 되는 게임이었어요? 아니와 이거 와 안되고요 한번더 8초 남았어요 8초 9초 7초 아, 6 네. 오, 아, 어, 그냥... 4 3 2 1 아, 마무리 어! 어! 클렌어요 깜리... 깜리... 네. <웃음> 잘안 풀리면은 꼴찌 은근히 자주 하는 영웅이에요. 1티어 뭐 자, 상위한 탑 5긴 한데 은근히 꼴찌 많이해요 i f 푸사의 8등 <웃음> 카드가 황카? 그거는 카드카?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6반이니까 안 하네요.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죠 <웃음> 자 그래서 <웃음> 6단계 발견 포셔 갑니다 갑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원래보다는 한 30초 적을 거예요. 그쵸 야, 황금 카드 계속 해서 만들고 있네 보셔고요 좋은 전략이고요. 어떻게 될지. 와 귀고양이가 터키 고양이가 지금 황 카가 어? 다섯 어? 거, 다섯 마리? 마리가 나왔고. 네. 너, 어. 과연 나와 중요한데 엘리자. 어 라즈. 남쪽으로 가겠다. 엘리자. 라주, 엘리자. 실령. 실령. 정령적으로갈 생각인 것 같죠 보면. 오 어, 가르 정령이죠 이거는. 슈나츠. 가면서, 오, 이거 흉합체 각도 잘 나와요, 이러면. 엘리자, 라드, 흉합체 순이 맞겠죠? 저 엘리자, 라드, 가르, 뭐. 나 흉합체 이렇게까지 내면은 정령에다가 야수, 멀로, 해적. 첨보 독성이. <목소리> 와! 와! 와! 와! 와! 와! 이것이 아, 실력이다. 흉합. 내가 포셔다. 아, 카드가 끝까지 가겠다. 키우겠다 나는! 키워야 되거든요. 다로이 선그철면수 선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예측을 해보자면 내가 승률이 안 좋았지만 만꾼이안 나올 확률이 더안 좋았기 때문에 이기는 <웃음> 별로 그렇게 그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합리화의 동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그렇죠. 없어요. 물론 와, 근데 체력 확률이 안좋어요 지금 포조선수는 체력 여유가 있어서 한 번도 그냥 돈을, 카드를 모으나요? 와 이거 성패 10장 되겠는데요 진짜? 아니 뭐한번더 참습니다. 요 황금으로? <웃음> 어 아니, 이제 가네요. 이제 가네요. 어 이제 하나요? 이제 하나요? 아어 라그 또 나왔어요. 아! 와... 자 라그가 근데... 있는 상황에서 <웃음> 와 이게 진짜 판단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야 대단합니다. 들창 코쇼는 처음 봐요. 와... 들창코로 정령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터트린다 저는 이제 포셔 선수의 방송을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들창코쇼를 본 적이 있긴 한데 카드가쇼 네. 플러스 들창코쇼가 한 번에 나온 거못 봤고 거기에다가 와, 대회에서 진실한... 제접도 없이? 네. 이거는... 처음... 이거는 아무도 못 보셨지 않을까요? 와...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질령도 사야죠. 왜냐면 버프가 엄청나게 오르거든요. 저게 포스트가 높기 때문에 네... 하... <웃음> 대합니다 이제... 이럴 와, 때... 버프가 진짜... 아니 이거 진짜 독성 안나오면 위험할 정도로 커요 이게 가르 체력이 지금 200이 넘거든요? 중요한 건철면시심 선수의 멀록들에 독성 발려져 있는 게 없어요 어, 저만꾼 사버리기? 근데 모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저쪽에 망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다 모으면서 했어요 그 정말 이 대회에서 시간 없는데 카드가 아, 쇼 플러스 100%예요 이거 봐요 만꾼 들창코쇼 하고 거기에다 훨씬 용인용까지그 필드에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 피지컬 쇼할 때는 이게 상점에 있는 하수인 다안 보이거든요. 근데? 그렇죠. 그때도 다 보고 헌신적인 용을 다산 거예요. 와 어, 이게 판단도 되고 피지컬도 그거. 되고 그 뒤에도 보고 죽었다고요. 마무리가 아니, 아, 죽었다. 와, 아, 나, 아 이거 딱데미지 와, 와, 진짜 최고입니다. 나와 저는 이거 진짜 이거 무상 찍었어요.